자랑해주세요. 우리 하나씩 논아 붙였잖아요. 저기, <웃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토퍼로 <웃음> 보여주겠어요. 어 이쁘다. 그래? 이쁘게 나와. 영롱하게. 언니께 아, 이쁜 거 같아. 이게 진짜 이뻐. 짜란, 짜란. 셔터 퍼스 언제 와 주실? 불안해 죽겠네. 달려, 달려, 지민 씨. 이게 저거잖아. 쿠사마야아요이 거잖아, 맞아 거지? 짜잔! 와 멋있다. 이거 어디로 갈 거예요? 나는 호텔에 오면 좋은 게 바닥이 너무 깔끔하니까 이거 끌기가 쉬워서. 아, 맞아. 짜자잔! 와 이쪽이 훨씬 멋있다. 도저히 못 하겠다. 아 이거 손톱 네일받고뒤르 지는 사람들 고통이 아닌데 고통이.. 또 시원해 아 뭐야? 다 쭈어? 어? 왜 이렇게 단칼를 쪘어? 왜 이렇게 쪘는데 있어? 음. 아, 음. 아 선생님 진짜 답답해 줬어. 내가 <웃음> 선생님 어떠세요? 행복해요 <웃음> 진짜 토스트 <웃음> 진짜 옛날 사람 같아 진짜 <웃음> 옛날 사람 <웃음> 옛날 사람 <웃음> 오늘 코디 좀 톱이 짧아졌습니다. 저 속도 되게 늘어졌어요. 처음보다 <웃음> 못해졌어요. 안 붙이는 게나을 뻔했어요. <웃음> 신경질 나서 뜯어버렸지. 저기가 수영장인가요? 네. 우리 이따 저로 가요 그럼? 네. 우 와, 와 이거 너무 기분 좋다. 보여 지민아 여기? <웃음> 우와 여기는 근데 크기로 압도하긴 한다. 짜잔. 와. 와, 그리고 오늘 사람이 진짜 없어요. 당일이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책상에다 숟가락 넣는 거 싫지? 응. <웃음> <웃음> <웃음> 내 동생 새우 코다리 하나 먹어라 고마워 음. 우리가 그 엄청나. <southwest> 와 이상이다. 저게 뭐냐? 와. 와. 너는 지 않아? 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제용을 부탁드립니다. 착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내가 얼마나 깊은지 해볼게와 너무 뻥튀서 끝내기다. 리튀기 들어가 봐. 어, 갈까요? 저희는 수영을 마쳤고요, 이제 드디어 체크인을 하러 갑니다. 진짜 찜질방이 대박이었어요. 사실 좋았어. 어 저희가 어제 밤을 샜기 때문에 호캉스 <웃음> 오기 전에 밤새고 오는 미친놈들이 어딨냐고. <웃음> 어, 그래서 엄청 졸렸는데 거기서 한숨 자니까 너무 괜찮아졌어. 짜라라 네. 아 미쳤다! 욕조도 있네 심지어? 와. 괜찮은데? 진짜 너무 깔끔하고 완전 손님 음, 음에 들어요 방 컨디션 진짜 최고예요 어, 야 근데 화장 지우니까 너무 개운한 거 있지 어, <웃음> 진짜 살거 같아 사실, 요번에 생일 기념으로 미리 땡겨서 온 겁니다. 너무 좋다, 진짜. 진짜. 응. 그동안 왔던 호카스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교통이 제일 최악이에요. 뭔가, <웃음> 응. 춘천에서 다 보니까, 응. 여기를 오려다 보니, 춘천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왜뭘또 했냐고. 말고 안 간다고. 여기가 맨 꼭대기층이었잖아, 그지? 해미 너 구두 불편한 슬리퍼 입고 와슬퍼 어디로 갈 건데? 거기 슬퍼 신고 다녀도 돼? 안될것 같지 전시권 아니 그리고 나는 이 옷에 지금 슬리퍼 신는다는 건 말도 안돼 <웃음> 옷에 <미>, 미지광이기 때문에 <웃음> 옷에 미지광인데 왜 맨날 머리는 한발 하고 다녀면서요 <웃음> 제가 머리에 미지광이 아니잖아요 <웃음> 저옷 스타일에만 미지광이고요 헤어스타일에만 미지광이 아니라 어, 헤어스타일이 아닌데.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제 머리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웃음> 이상한 게 아니라 잔머리가 너무 심하다 이거 내 말이야 전 진짜 거의 삽살개 수준이잖아요 그죠? 항상 잔머리를 달고 살아 그냥 근데 어떻게 심한 거야? 도저히 어떻게 안돼 근데 머리가 근데 오늘은 좀 괜찮은 편이야 그래도 근데 아까 빗었잖아 나도 빗어 머리를 나도 빗이라는 거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플레이렛 갑시다 나 너무 기대돼 <웃음> 이거 기계 좋다 어 재밌어 우와. 해민이는 11등 <웃음> <웃음> <웃음> 미쳤다 그렇게 빠질 거예요 좋아 진짜 많이 어와 잘한다 <웃음> 어 저게 저 좁은데 하면 와 미쳤어 <웃음> 어떡해 <웃음> 얼른 주워서 가져오너라 오. 어이없어 어어어 <웃음> 근데 점차에 진짜 얼마 안 나긴 해어때 그래? 언니 그렇게 많이 떨겼고 나. 난, 난 그... 좁은 데다가좀 꼽았나 봐 전시를 보러 가고 있어요 넘 <웃음> 너무 좋아 아쿵! 아쿵! 전시가 이게 단데 이게 다라고? 아뭐하는안됐데또여이 AS라고 붙어있 아, 휴관 2월 7일까지 휴관 어나 이거 아까 그 거기서 봤는데 예쁘더라 어디서 저 공이 예뻐 어? 이거? 그 테레비 같은데 라라란, 여기가 크루와상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그거만 모르겠네. <웃음> 바나나, 누텔라. 네. 나 배추는 바나나 음료 같이 먹고 싶었거든요. 좋았어. 아, 배고파. 이거 좋아요. 하나면 되지? 워 응, 하나면 돼. 그냥 먹어야지. 어쩜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가냐?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진짜 극한의 계획. 이 극한인 거 같니? 극한으로 최고의 계획. <웃음> 음! 진짜 뻔뻔하긴 한가? 맛있다. 음 괜히 맛집이 아니네. 근데 이번에, 이번에, 저 만족하시나요? 마음에 <웃음> 들어요. 생일선을 만족하시나요? 완전. 완전? 만족? 이 여유로운, 네. 이 하늘, 이 커피, 이 공기. 마에 들어요. 온도 습도 마음에 <웃음> 드세요. 온도 습도도. 아. 야, 오늘 진짜 온도 습도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 아, <웃음> 아, 근데 진짜 쾌적해요, 여기. 그치? 굿. 몇 분이야 지금? 50분 아 50분? 10분이나 더 있어야 돼? 와 짜라란 예쁘네 광활합니다 광활해요 광활해요 뭐, 광활해요 편의점 어디지? 편의점 여기 좋아 이쪽 한번 통과해보면 어때? 좀 취미 참을 수 있어? 참아야죠 안녕 안녕 와 멋있다 오, 근데 여기 좋긴 좋지 여기 그 닥터 스트레인지 공장 어. 맞지 아와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 나 약간 파리의 눈으로 보는 느낌이야, 지금. 어, 맞아. <웃음> 파리의 눈으로 봐라. 와 멋있다, 매트릭스 같아. 와 진짜 어려해딱 오늘 일정대로 끝났다. 진짜? 오늘 진짜 엄청난... 오늘도 진짜 완전 계획 중의 하루였어. 자, 오늘의 저녁. 삐저를 포장해 왔어요. 짜라란. 와우. 하와이안 반, 페퍼로니 반. 미쳤죠? 맛있겠다. 우리 이거 아까 손톱붙치고 있었잖아? 절대 못했다은한 한 명이 희생해서 뛴 <웃음> 다음에. 자, 우리 짬부터 먼저 할까? 네, 짠. <목소리> <목소리> 피자 왜 이렇게 커 근데?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웃음> 슬퍼. 왜? 나못 먹을 것 같아. 나약한 소리 하지 말자. 우리 얇아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여8 시인데 지금도 계속 쉴수 있어. 응. 아 오늘 미끄럼틀 진짜 재밌었어. 응. 그리고 마지막에 미끄럼틀 두번 다시 안 했지. 자란. 자란. <웃음> <웃음> 미쳤다. 인천공항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저기 인천공항이 바로 보이고 여기 비행기 들어가는 게 직방으로 보여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점. 비행기 날라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그냥 예민하지 않아서. 응. 근데도 그게 잠결에는 조금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어. 응. It's a spider bite, you 아, 거미에도 물렸대? 아, 거미도 물렸대? 응. 그때 거의 갔어, 지금. 안녕. 저는 지금 이제 준비를 다 하고 편의지 몇 시에요? 지금 네. 8시 50분. 8시 50분이야? 응. 진짜. 8시네, 거기. 이렇게 일찍 준비한 건 사실 처음이에요. 오늘 일찍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저기 수영을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 돌아와서 준비를 마저 하고 체크아웃을 할 겁니다. 수영하러 갑시다. 아침 수영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아아요 <웃음> 어, 어. 저기도 볼래. 아 너무 좋아. 야, 되게, 은근 추워. 와, 미쳤네. 너무 좋다. 진짜, 야, 밖에서 전할까 어때? 아. 어, 어, 어. 어, 아, 따 와, a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따따 와, 여기는 이렇게 여기 살짝 갈라져야 돼서 일부러 그렇게 해는 거야? 어, 아니 앞머리가 이게 방향이 나는 지대로 와가지고 야 어제 라면 참업게 잘했다 나 응. 어제 밤에 남아가지고 괜히 샀나 걱정했는데 완벽따스 <목소리> 바보시 어? 뭐야 문안연거 아니야? 11시부터? 11시부터? 지금 몇 신데? <웃음> 귀여워. 입장은 아, 되게 신기하다. 아, 응. 어쩐지. 따라가는 느낌. 어쩐지, <웃음> 어쩐지. 어쩐지. 우와. 너희가 아이유 나왔던데요? 어, 그 호텔 델루나에 나왔던 데인 것 같아. 어, 우리 지도 좀 보고 갈까? 좋아. 요렇게. 우와, 쩐다. 와우. 와, 너무 재밌겠다. 예, 와, 너냥 어디에 타고 싶어? 어디 타고 싶어? 노랑, 노랑 좋아, 노랑이, 아, 너랑 노랑 좋아. 예. 어, 와 오랜만이다. 너무 귀여워. 우리 공원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야. 와, <목소리> 아, 너무 신난다. 빠를까? 어? 빠를 것 같은데? 와, 어해만 하다. 아 이거 안 도네. 어. 아 야호아 어 들어. 요요 요. 요, 요. <웃음> 와 이거 뭐냐? 음. 여기 쓰는 거야 진아. 어? 열쇠도. 요요요. 어떻게하라고아 받을 사람을 혹시다. <웃음> <웃음> 와 이쁘다. 이쁘다. 와, <목소리> 아, 저런 거 재밌겠다. 어, 뭐, 타자, 타자. 어. 너무 재밌겠다. 언니, 안녕해줘. <목소리> 이렇게 말을 짜주면 자세가 너무 낯더라고 그니까. <목소리> <목소리> <진짜 짜증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디가, 어디가? 엄마랑 싸주면. 어. 아니 <웃음> <웃음> <이야> <웃음> <웃음> 다 약간 멀미 유발 어~ 놀이시구요. 걔가 무섭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지럽다 이런 느낌밖에 없고. <웃음> 아동하세아운아하아요아동아세아운아하아요 운동하세요. 아. 하세요 운동하세요. 운아하세하 아, 하 아... 어지러워 2시간이면 뽕끝나는데내 아, 아, 생각에 2시간 시간 2시간 뽕못 빼요 2시간... 시간 보내는 거 고역이에요 고용. <웃음> 왜 그래? 아, 야 너무 애들 위주라나 아, 지금 멀미나 우리 너무 에버랜드에, 에버랜드에 익숙해진 아, 사람들 그니까. 와, 어지럽다 야나 진짜 놀이기구 타면서 이렇게 어지러운 거잘못 느끼거든? 근데 여기는 진짜 놀이기구 어지러워